보는 것처럼 도어패널 안쪽으로 상당한 양의 물이 스며드는 게 보이지 자,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체 형태는 면과 면이 만나서 입체화되고 그 경계에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윤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얼굴이나 몸의 라인이 좋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도 선이 잘 나오면 아름다운 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의 선, 즉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을 좌우하는 이런 라인은 차체 부위별로 불리는 이름이 전부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라인에 대해 살짝 알아보고 그중한 라인에 붙어있는 한 가지 부품의 중요한 기능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라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의 벨트 라인은 일명 허리띠 선이라고 하고 2번의 캐릭터 라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의 성격을 대표하는 선이고 3번의 웨이스트 라인은 허리선으로 자동차 형태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4번의 로컬 패널 라인은 밑에서 튀어오르는 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라인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바로 여기 벨트 라인에 길게 붙어있는 이 부품이 자동차 디자인의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과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특히 겨울철 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 부품의 정식 명칭은 웨더 스트립 어셈블리 도어벨트 아웃사이드라고 하는데 명칭에서 대충 알수 있듯이 날씨와 바람과 관련 있는 부품이란 걸알수 있겠지. 여기 세 것이 하나 있는데 바깥쪽이 이렇게 고무재질로 된 것과 또 크롬 도금이나 스테인리스 형태로 된 것도 있지 안쪽을 보면 벨벳이나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요리와 맞다 오르고 내릴 때 마찰을 줄여줄 수 있게 돼 있고 이 기능 외에 아주 특별한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도우 패널 안쪽으로 눈, 비나 이물질 등의 유입을 차단해주고 두 번째로 주행 중 바람의 유입을 막고 풍절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고 밀착력이 떨어져 틈도 생기고 물이나 이물질이 묻어들어오고 겨울철 큰 문제는 눈이 올때 틈새로 눈이 스며들어 얼면서 유리를 올리고 내리기가 힘들고 유리 리프트 모터에 무리가 가고 손상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여기 이 차가 10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탄 차량인데 유리에 물을 뿌리면 벨트 라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보는 것처럼 도어 패널 안쪽으로 상당한 양의 물이 스며드는 게 보이지 이런 차량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굳이 정비업체를 찾지 않아도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 부품 가격도 이 차의 경우는 3,740원 무척 저렴하고 그럼 이 차의 도어벨트를 한번 교체해볼까? 자동차마다 교체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게 돼 있어 이 차는 차 안쪽에 플라스틱 커버를 벗겨주고 사이드 미러를 지지해주는 나사를 풀어내고 차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플라스틱 리무버로 조금씩 드러내주면 도어벨트가 쉽게 분리가 되고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끼워 꾹꾹 눌러준 다음 안쪽에 나사를 다시 끼워 고정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제 기능을 하는지 물을 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이제는 물이 외부로 흘러내리고 안쪽으로 스며들질 않지. 이렇게 해놓으면 눈, 비는 물론 먼지, 또 한겨울 바람과 풍절음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도 점점 쌀쌀해지고 곧 눈도 내리게 될 텐데요. 해마다 문도 창문도 꽁꽁 얼어 갑갑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더 추워지고 눈 내리기 전에 가격도 저렴한 이런 부품 준비하시고 내차의 월동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